우수영상 주말특별기업의 시상을 볼까요? 와, 바크가 어, 정신 놓지 말자. 어.. 요즘 내 사랑 치우기 속 선배님을 보면, 요즘 내 사랑 치우기 속 선배님을 보면 알바는 기본, 아, 두박의 모든 소리까지 들으며 연기하시는 모죠 작년에 이제 수상자가 이제 올해 이제 시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도 MBC를 왔었지만 올해도 오게 됐네요, 이 방송국에. 어 아, 작년, 작년에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와.. 힘드네요 굉장히. 이게 알아두셔야 돼, 이렇게 아, 이 5인 버전을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이제 다 안되어 보이게 하려고 진짜 영혼을 갈아넘긴 영혼을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 공간에 올해 마,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서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받은지 2 4시간도 안됐어요 사실 와 진짜 고뭐 시간이 없었어요 연습하리고그고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리리고 그리고, 리고 그리고, 그 그리고, 지금 시간은 10시 고 그리고, 그그럼발표하겠그니다 오세영 기상 주말 특별기획고그 남자 수리고는리고 그리고, 그 두 분야를 이제 시상을 해야 합니다. 두 분야를 시상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수상됐던 해? 작년에 정말 정신이 없었죠. 그냥 그때도 공연 끝나고 바로 와서 자리에 앉아있는데 바로 이제 혼명이 되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긴장을 굉장히 많이 긴장할 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황했어, 진짜. 당황한 표정이 굉장히 역력하게 나왔을 거예요. 오늘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휴, 언제나 이제 무대도 그렇고 여기도 무대죠. 팬미팅, 콘서트 그리고 뭐 시상식 이런 모든 자리는 아, 정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상을 받든 안 받든 안그럼 시상을 하든 와 진짜 무대 올라간다는 거 자체가 그 시상식 분위기, 뭐 팬미팅 분위기, 콘서트 분위기 뭐 쇼케이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작 발표도 있고 그럴 때는 정말 긴장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긴장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번에도 저아뭐도 앞으로도 아마 긴장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오는 거죠 이제는 내일 이제 오후 공연이니까 여기 이제 집중을 해야죠 오늘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분야에 집중을 해야죠 두박이 모든 소리까지 들으면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투원 연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신상은? 연속곡부모는고수연기상남자수상자는 봤어 봤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깜짝이야 뭐야 저번 깜짝 놀랐어 방금 저희 매니님이저희 들어가는데 카메라 나사습니다난상자일 뿐인데 왜이 영상을 따고 있는 에? 아. 동해 먼저, 서해 먼저. 방금 또 서치 그렇게 해보셨나봐요? 아, 진짜 껏 엄청 긴장했는데 무사히 끝나서 다행입니다. 자, 그럼 내일 우리 팬미팅, 팬미팅을 가장한 미니 콘서트도 화이팅!